일타 스캔들 12화가 방영되었습니다. 시원한 사이다가 아닌 답답한 고구마의 연속이었는데요. 명작 드라마의 개연성 있는 전개였지만 남행성과 최치열의 알콩달콩 한 장면들이 더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주요 장면들이 있던 12화였 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13화는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화에서 가장 눈에 띈건 역시나 지동이 실장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지 실장은 과거 최치열이 가르쳤던 여학생의 동생으로 보입니다. 지동이는 요트에서도 아주 나쁜 모습을 보였는데 마지막 장면에서도 남행선에게 해를 가하려는 모습이 나왔죠. 그동안 있었던 살인사건도 지동이의소행일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있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억울하게 잡혀 있는 희재가 빨리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12화에서 지 실장에게도 분노했지만 선재를 보며 조금 답답하고 화가 났네요. 정확히는 선재 때문에 화가 난건 아닌데 상황이 이렇게 꼬여버린 것에 아쉬움이 있었네요. 물론 선재는 착한 심성을 가졌고 해이를 좋아하고 지켜주는 좋은 아이입니다. 선재는 해이에게 요약 노트를 받고 자신도 뭔가 하나라도 더 해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필 교무부장이 빼돌린 시험자료를 헤이에게 주고 말았죠. 헤이를 좋아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새 머리끈 선물을 전달하길 바랬는데 선재가 머리끈과 시험자료를 두고 고민하다가 시험자료를 선택할 때 탄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선재가 집안 문제로 머리끈을 주며 고백할 타임은 아니지만 이전에 라이벌 서건우의 고백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모습이 답답해 보였습니다. 작품 결말에서는 혜인은 결국 선재랑 잘 되겠지만 그냥 현실 세계의 눈으로 보면 선재같이 눈치 없고 느린 남자보다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솔직하고 적극적인 건우 같은 남자가 연애 상대로는 더 괜찮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연애 시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이고 다시 사건에 집중해보겠습니다. 혜인은 이번 중간고사에서 무난히 1등을 할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선재가 보내 아니게 시험자료를 해이에게 주면서 해이는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13화 예고를 보니 선재 엄마는 이 사실을 숨겨야 한다고 해이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바르게 자란 해이는 양심 고백을 할 것입니다. 결국 방수아는 이 사실을 퍼뜨리고 독서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들도 거론하며 그동안 자기가 해이에게 졌던 시험들을 부정하겠죠. 엄마 수아임당은 한술 더 떠서 많은 엄마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12화에서 소아임당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다른 엄마들도 헤이의 올케어반 입성을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소아임당의 입김이 새질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버렸네요. 아무리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헤이라도 시험을 부정하게 치렀다는 소문들이 퍼지면 많이 흔들리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과연 13화에선 어떻게 남행선과 최치열이 헤이를 지켜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선재가 헤이를 아꼈던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점이 안타깝지만 위기를 잘 극복하며 둘다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행성과 최치열의 사랑을 응원하신다면 포채T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